네, 안녕하세요. 초조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소스 그래프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요거는 이제 퍼블릭 저장소, 그러니까 어디다 기터브 쪽이겠죠. 그래서 그런 퍼블릭 저장소에서 어, 수많은 어, 정보들을 이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는 오신트 트 오픈되어 있는 인텔리전스 검색 서비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소스코드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만약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은이 퍼블릭되어 있는 이 공개 서비스 쪽에 정보들,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서비스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좀 다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찾고 싶은 것들, 정보들을 찾을 때는 여기다 이제 AWS라고 하는 키값 정보들을 나는 어 포함되어 있는 어, 소스코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대표적인 검색 어,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, 이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검색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띄어쓰기만 하더라도 이 안에 이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. 물론 요거 보안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이 안에 이제 SS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어좀 위험하겠죠. 그래서 이런 설정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사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공개 코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.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바로 랭이라고 하는 이 옵션인 것이죠.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랭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할 필요가 없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쪽 보시면은 이제 d 프하고 이제 comm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it 명령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관리 소스코드 할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인 어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거명령어로도 이제 찾을 수가 있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파일의 리드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있죠. 요거는 거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뭐 리액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이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딱 지워가지고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리드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이제 보고 싶다.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여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있더라고요. 이것도 좀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늘려가지고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던 이 저장소와 관련된 이 통계 정보들이 바로 이렇게 그래프로 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저장소 기준으로, 그다음 파일 기준으로, 그다음에 이제 뭐 생성했던 그, 그 이름 예, 생성자 이름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것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보안적인 요소로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아까처럼 에이터의 그키 값들, AWS 키 값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API 키값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드 검색 서비스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것들을 뭐 다운로드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좀 특정한 URL이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난좀 찾고 싶다. 그러면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찾으셔가지고, 이제 검사를 하시면은, 좀더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검색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. 그러면은, 어 여러분들이 코드를, 하, 코드를, 코딩을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, 다른 사람들이 이제 코딩했던 사례들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지고, 좀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요즘에 이제 챕칩피티 같은 경우나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, 사실 저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, 이렇게 기터브나 그런 데서또 곤란해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더 확실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함수 URL,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로 되어 있는 사례겠죠. 거의 다대부분요그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들, 예,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파일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예, 이런 코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뭐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기타부 과정에서 그런 수정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 히스토리 정보들을 가지고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더더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고요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검색 사례들이 좀 나오면 은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